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하는 섬으로만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태평양 서북부에 있으며, 수도는 팔리키르 입니다. 미크로네시아연방의 국기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던 1962년부터 사용해왔으며, 1979년 11월 10일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태평양을 뜻하는 파란 바탕에 미크로네시아연방을 구성하는 4개의 큰 섬인 축쿠제도 폼페이섬, 야프섬, 코스라이 섬을 뜻하는 하얀색 별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이지만, 일반적으로 미크로네시아 혹은 미크로네시아연방으로 불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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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위입니다. 주요 언어는 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영어를 통용하고 있으며 공식 통화 역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대개가 기독교이며, 가톨릭과 개신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역사입니다. 약 40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인과 멜라네시아의 혼혈로 보이는 미크로네시아인들이 거주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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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의회에 의에 선출됩니다. 단원제 의회는 각 자치주에서 한명씩 선출되는 주대표 국회의원 4명과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10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4개 주는 각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자주국이긴 하나, 여전히 국방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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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27도에 달해 무더운 편입니다. 강수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30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스페인과 일본,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여전히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허리감싸기를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하고